네. sky is blue, 하늘이 그 푸른색, 다른 점이 그게 있었고 또 이어서 you don't have to wear your big heavy space suits because there is air everywhere 예, yeah. don't have to, 뭐뭐 할 필요가 없어요 need not, don't, don't need to, 똑같은 거죠 너는 그렇게 크고 두툼한 무거운 우주복을 입을 필요 없어 because 접속사 뒤에 주어동사 there is air 사실 주어는 이건데 어쨌든 there is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절이 나온다는 얘기야 공기가 사방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꺼운 우주복을 입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우주에서는 우주복을 입고 공기가 없다라는게 반대되는 내용이겠죠 다른 내용이겠죠 it's also hard to jump there because e the a r t h pulls you down said that 또 다른게 뭐냐면 이제 중요한 건 없다 it 가죠 to 진조 예 가져올때 이렇게 비동사는단순 처리가 되죠 또한 hard 힘들어 뭐하는게 힘들어 jump there 거기에서는 여기서 t h e r 는 on earth 지구에서는 뛰는게 힘들어 어 우주선에서는 날 이렇게 둥둥 떠다닐 정도로 한번 툭 점프를 하면 쉽게 올라가겠지 근데 그게 힘들단 얘기죠 지구에서는 우주보다 뭐 때문에? 이유가 나옵니다 because because of가 아니라 because죠 of는 명사 비커즈는 주어동사 주어동사 절 earth가 pulls you down 하니까 이런 얘기지 지구가 너를 당기니 끌어당기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pulls you down 하니까 you pull you down 항상 you가 가운데 있어야 돼요 pull down는 붙고 떨어질 수 있는 애인데 대명사일 때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항상 예 가운데만 쓴다 지유가 널 끌어당기기 때문에, 거기는 뛰기 힘들어. 이런 얘기죠. said that. 이거는 완전히, 그, 서술형입니다 What else? 그 밖에 다른 거는요. There are, 뭐가 있냐면, hills. 예, 복수죠. 언덕들이 있고, 그것들은, 여기서 they i hills 인데요. 언덕들은, are covered with soft green grass. 예, 부드럽고 푸른, 풀인데, 잔디라는 표현인데, 부드럽진 않던데 어쨌든, 부드럽고 푸른, 풀로 덮여있어 be covered with 뭐뭐로 덮여있다라는 수고숭태죠 어, 언덕들이 있고 그 언덕은 푸르고 부드러운 잔디로 덮여있지 You can roll down the hills. roll down. 굴러 내려오는거죠. 굴러서 막 굴러서 어, 언덕을 굴러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라고 answered mom 엄마가 대답합니다 Dad, have you ever rolled down a hill? Estrada. 아빠 Have you? 이제 물어보는거죠? Have you ever pp? ever는 없어도 되지만 have pp 현재완료로 무슨 용법? 예 yeah, 이거 경험 해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아, 아빠는 음, 언덕을 굴러서 내려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거 해 봤어요? Yes, 그리고 l I have 줄 이거 생략된거고 Yes, it's really amazing 그것은? 여기서 is 라는건 가죠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예요 굴러 내려간 거니까 To roll down a hill. 이, 이걸 의미하는 거죠. r o l l i n g down a hill. To roll down a hill. 동명사나 투부동사 주어인데 그걸 그냥 이스로 받은 거예요. It's really amazing. 정말 놀라울만한 일이지. 정말 신나는 일이지. Amazing이지. amazed 아니고. 왜냐하면 굴러내려가는 거는 사람이 아니야. 굴러내려가는 행위는. 그래서 amazing입니다. It's really amazing. 정말 놀라운 일이야. Answered that. 아빠가 대답해요. Johnny was thirsty. 갑자기 목말라. Johnny가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우주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요런 대목을 집어넣은 건데 He opened the milk container. 그 그러니까 우유 용기, 그릇에요. container. 알죠? container. 우유를 담는 그릇. 즉, 우유 용기를 열었어. 우유 병이든 뭐든 열었어. 그리고 shook it. 그것을 흔들었어요. 그래서 it은 his, container. 네. 컨테이너, milk container고 흔들었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The milk got floated in the air and formed balls. 우유를 이렇게 뚜껑을 열고 흔들면 거기 우유가 방울방울방울내서 공중으로 떠다니는 거죠. 중력이 없어서 우리 지구에서처럼 툭 쏟아지는 게 아니야. Floated. 네, 예, floated이 붙었고요. 자, 우유가 공중에 둥둥 떴어요. 그리고 balls. 원형을 만들었다, 공을 만들었다는데 이렇게 원형처럼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From the balls, 그러니까 우유가 액체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뜸을 뜸 방울방울 져서 떠다니니까 그거를 swallowed, 입을 벌려서 삼켰다는 얘기죠. Swallowed the balls, 그 공들을 삼켰습니다. 방울인 거지, 그래서 balls라는 건 우유방울. 재밌겠군요. Johnny if you drink milk that way o u r n r t e you'll get wet 중요한 거 if는 뭐뭐하면 조건이고요 예 미래형 못쓰죠 네가 우주에 아니죠 지구에 가서 그런 식으로 that way 그런 식으로 우유를 마시면 어떻게 되겠지 you'll get wet 우유에 콜라당 적겠죠 우, 일단 쏟으면 우유는 쏟아져 버리니까 둥둥 떠나지도 않고 여기서처럼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건데 If you drink milk that way. 그런식으로 우유를 지구에 가서 먹는다면 You will. 자 여기 will이 있어요. Get wet. 젖다라는 소리지. 다 젖을걸? 한번 말해요. You. Why don't Ryan right and j o h n have to? 왜할 필요가 없죠? 우주복을왜 입을 필요가 없죠? 지구에서? 응. 중력이 있다. 풀다운. 너를 끌어당기다 했잖아. Earth p u l s you down. 지구가 너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What are the hills and earth covered with? It? 예, 뭐로 덮여있죠? The hills are covered with soft green grass. 내용 정리 잘해두고, 문법, 현지 완료, 경험, be covered with, 그 다음 내용, 지구와의 그, 어, 비교되는 내용, 배우다시피 예, 합시다.